살 h 띄워주셔야 i 니다 살짝 띄 t t 셔 a 됩니다 아다 수신 김래힙합. 좀네한마한테짜이 나가. 오, 동생 소아 배우이트 두 개. 어, 오케 당시 바닥에 봉돌 찍고 살짝 띄워 주셔야 됩니다. 살짝 아주 미세하게 살짝 맞죠, 수프로니? 예. 깊어지네. 수심이 네. 계속 깊어져서 실십니다 이렇게. 수시로 꽁돌을 바닥에 찍어야 됩니다. 확인하면서. 원래 이 골창에는 한번 모여있으면 되들 많이 모여있는데 이 벽대기는 몇개 사면 없는데 더욱더 지나가고 네 맞아요 지 오우 오찰아지아다 좋은 거 나왔다 오케이 그되내아 이것만 알면 백 f 하도 l 이 o 있어요. c o m 그만나 감 너무 많이 나온다 막 이렇게. h e r e a r o u n 히 I 야 a n t Oh, 님 얘기 좀 해줘요 o i n g to go back. I'm going to go back. I'm going to go back. i 아, 근데 힘은 못 봐. 아, 형왜 그래요, 형? 오늘 화염 형, 형, 나는 거 아닙니까? 야, 또 찰박이. 야, 오늘 아, 형. 어때요? <웃음> 수심권은 지금 40m 에서 35m 에서 40m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이 구원 이 정도면 훌지사이 뭐죠? 시킨거지 군고 네? 글러지라바로 군고, 군고? 라바로 메탈팀 대포알. 오우, 잘 먹이. 자, 이제 끝내주네. 오늘 저는 지 이때 천원짜리. 지기이니다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이이 가지로 바꿔야 될라나 그냥 가지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지채비 가지채비를.. 채비를 엄청 나오는데요? 아닌데 형은 어, 직결이네? 어또다어요 직결인데? 연속 히트 와우 야사이즈 큰가보다 와오야 좋아 좋아 으아아아 으우쒯 으아, 굿굿굿 야 좋아, 좋아 좋아.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끝야 잠시만요. 됐어요. 됐어요. 너무 작은데 내거는 아, 날씨 기상은 또 온다. 수심 2 2 m 에서 웅덩이입니다. 웅덩, 웅덩이, 웅덩이 뭐예요? 공복힘들데 좋아 그만 어, 드디어 이굿형 여기 여기 굿굿 어, 굿. 아. 드디어 <웃음> 신나버려 나입주 왔을 때 살짝 텐션을 준비하고 살짝 든지첨진한거야 그리고 이게 미늘이 없는 거라서 텐션이 깨지면 바늘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 형 여기 한번! 여기 여기 여기! 끝이야! 그 나이스! 자유, 좋다! 오아가 a 아안 쏘네 <웃음> 끝까지 가지고 <웃음> 자 이거지? 좋아 기옹이 자기이가 이제 하, 하고 한번 보여줘 여기 형 자, 작다 작아 에이 이렇게 나와줘야 그럼 따다다 내려서 한방에 그리고 베란데나고 랍댕치고야내려서 여섯 개를 아이정도 아주 훌륭한 거야 자라미트어 <목소리> 이런 것들은 좀 아우 이런 것 살짝 잡는 와거하니까 어. 여기를 살짝 그냥 안고만 있어한번더 어. 여기 형 가가운데요 형? 짜롭가이 어? <웃음> 어? 빼먹지 않나? 렌탈 장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부드럽게. 빨리 감으면 오전에. 수... 아, 아, 떨어졌어. 아, 아깝다. 야, 아, 저 안에 있는데, 지금. 와, 아, 너무 아깝다. 들채가 없어. 성배 자, 이거는 방색. 아야. 아야야. 아, 어떻게 잡아 이거? 안녕하세요. 자, 오늘 10월 27일 온천하 아무지와 낚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후. 안녕